안녕하세요. 표른쌤입니다. 저번에 제가 샴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고객님 두피가 뜨겁지 않게 머리를 잘 말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번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오른쪽 상단 위에다가 띄워드릴 테니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시술을 두상 각도에 맞춰서 좀 신경 써서 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지금 제가 손으로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 뒤통수 사선으로 떨어지는 부분이잖아요. 드라이기 노즐 방향도 가로로 해서 사선 방향으로 두피 있는 쪽에 각도대로 쐬주시게 되면 두피가 덜 뜨겁답니다. 위에 머리 말리실 때도 두상 각도에 맞춰서 지금 드라이기 방향 보이시죠? 눕혀서 바람을 쐬준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탈색 모발이셔서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으로만 말리지 마시고 찬 바람, 더운 바람 섞어가면서 말려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너무 안 마른다 싶으면 은 탈색 모발 같은 경우에는 모발의 구조에서 색상이 빠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으로 물이 차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리가 빨리 안 마르는 거예요. 이 물을 빼내기 위해서는 인공적으로 무언가를 넣어주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발이 짧은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지만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헤어 에센스를 바르면서 말려주시면 되게 빨리 마르는 과정을 지켜보실 수가 있어요. 솔직히 머리 말리는 방법은 딱히 정해져 있는 기술이 아니라서 제가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요 이렇게 해서 제 머리에 말려봤을 때 제일 안 뜨거웠어요 그래서 모든 기술에 있어서 두상이 답이라는 거에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지금부터 제가 집에서도 손쉽게 3초 만에 에지펌 스타일낼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롤빗도 크기가 정말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머리를 이렇게 돌려서 봤을 때한 바퀴 정도 들어갈 정도 그 정도의 크기가 내 모발 길이에 맞는 롤빗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용실에서 드라이하는 것처럼 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롤빗으로 동그랗게 말아 주신 다음에 열을 주시고요 3초 정도 뜸을 들여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3초 정도 뜸을 들여 주시면 됩니다 열이 식는 과정에서 볼륨이 생성되기 때문에 계속 열을 쐬주기 보다는 열을 식히는 과정을 통해서 컬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숙달이 돼야지만 빛을 돌린다든지 그런 기술을 더 익힐 수가 있어요 혹시 방금 보셨나요? 제가 고객님의 두상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못 보셨다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두상을 만졌을 때 조금 꺼지는 부분에 볼륨을 더 채우기 위해서 고객님의 두상을 파악하는 중이었습니다. 두상의 모양이 약간 삼각형식으로 형 되어 있어서 양쪽에 꺼지는 두상 부분을 볼륨을 더 채워 넣는 작업을 할 겁니다. 내가 어느 가르마 방향이 어울리는지 잘 모르셨죠? 단 1초만에 알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머리를 뒤로 싹 넘겨줘 보세요. 그러면 갈라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고객님 가르마 방향입니다. 그 갈라지는 부분을 손으로 잡고 드라이기 열을 두피 쪽에 쐬줍니다. 두피 있는 쪽에 열을 쐬주시고요. 손으로 바로 빼지 마시고 잡고 계신 다음에 열이 식을 때까지 3초 정도 뜸을 들여줍니다. 모양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뿌리 있는 쪽에다가 열을 쐬주시고요. 이때도 뜸을 들여주면 됩니다. 항상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주신 다음에 바로 빼지 마시고 항상 뜸을 들여주세요. 제가 항상 모발의 흐름을 더 표현하고자 쓰는 폴리시 오일입니다. 이렇게 질감 표현하는 제품들은 떡이 질 수도 있으니 소량으로 조금씩 더 빠르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고데기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간편하게 드라이기로도 할수 있는 스타일링이 오니 한 번씩 집에서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뜸들이는 작업이 있어야지 유지력도 오래가고 잘 풀리지 않는답니다. 집에서도 손쉽게 드라이기 하나로만 할수 있는 스타일링 방법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